네, 이번에는 어, 비치는 소재, 시스루라고 다 하고 총칭으로는 아주 얇은 소재라고 해서 시어 패브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좀 많이 다 비치는 이런 소재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치는 소재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마치 겉에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먼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때 특히나 이런 부분들 안에 인체가 그대로 다 보이죠. 그래서 인체 스케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고서는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셔츠라든지 자세가 틀어져 있을 때는 인체 중심선을 잘 맞춰서 의상도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이즈라인 살짝 그려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이복의 형태를 음, 잡고 이런 보이는 부분들은 인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팔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팔 부분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팔이 마치 겉에 자체 안 입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정확하게 먼저 인체를 다 스케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의 큰 실루엣 잡아보시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우스의 큰 형태를 여에다가 살짝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룬 소매라고 하죠.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품이 넓어지면서 요분에 원단이 많이 있어서 볼록해지는 형태들 잘 보시고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네,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생긴 시어패브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펜으로 따서 이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 바로 마카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 해볼 텐데요. 이제 채색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블라우스를 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비치는 부분들은 인체를 먼저 채색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충분히 색을 입혀주시는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들은 지금 인체가 노출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블랙으로 한번에 입혀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안에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피부색 먼저 얹어서 표현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체 명암을 먼저 넣어주시게 되겠죠. 안쪽으로 많이 겹쳐져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겨드랑이 같은 데라든지, 팔이 안쪽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이런 명암들. 그래서 같은 피부 톤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먼저 잡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가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 했을 때에는 좀 중간 정도 단계 색으로 한번 해주시거나 마카 색이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색연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단계를 내준다. 만어 주시고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더 진한 색으로 한번더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체의 단계를 먼저 충분히 인체 병암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 그레이 톤으로 블랙일 경우는 혹은 색이 있는 어떤 어, 얇은 소재라면은 그 색에 맞춰서 이제 단계를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진한 색으로 가기 보다는 5번, 한 3번 정도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실루엣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루엣을 맞춰서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정말로 한, 한 겹을 살짝 덮은 것처럼 전체를 이렇게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좀 속도감 있게 이게 너무 한 곳에 머무르다 보면은 이제 결이 생겨버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금 빠르게 칠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에 실제 한 겹을 덮은 것처럼 또 함께 자신있게 쫙 덮는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밑색을 깔았다고 치고 이 위에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한 단계 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목감이 겹쳐있거나 이렇게 인체와 밀착해 있어서 생기는 부분들 한번더 진하게 명암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주름의 표현도 이 지점에, 이 단계에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이 단계에서는 이제 옷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름이나 큰 명암들을 따라서 일 단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인체 위를 한꺼번에 지나가는 이런 진한 선들이 생기면서 아 위에 얘가 한 겹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훨씬 더잘 살릴 수가 있죠. 이때는 그냥 임의로 막 아무선이나 긋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형성된 주름을 좀잘 관찰을 하시고 그 결대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얹어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색연필이 동원이 돼야 되겠는데요. 아주 얇고 부드럽고 투명한 소재다 보니까 이제 마카로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때 색연필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잘 깎아서 아주 섬세한 선으로 이런 윤곽선을 한번더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재가 얇은 만큼 빛이 투과를 하면서 안에가 다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옷감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인체와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어둡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빛이 그만큼 내려 있으니까요.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인체하고 이제 만나는 이 경계 부분들을 한 번씩 살짝 어둡게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만나서 빛이 이제 그 부분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주 곱게 환격을 쫙 깔아주세요. 근데 이때 연필선이 막 너무 이렇게 거칠게 나오면 안 되고 아주 곱게 실제 원단을 짜, 내가 연필선으로 짠다 하는 느낌으로 곱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한번더 전체를 지나는 이런 주름들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훨씬 느낌이 잘 살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곱게 이렇게 해서 맑고 투명한 소재가 우리 인체 위에 한 겹이 이렇게 덮어져있다 하는 느낌으로 지들도한 번씩 더 정리해가면서 어떤 소재든지 마찬가지 한두 번 그냥 얹어서 보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만큼 흐리, 흐리다고 해서 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이트인 경우 빼고요. 여러 번 아주 섬세한 터치들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나머지 블랙 부분은 뭐예요? 음, 되겠네요. 과감하게 투명한 부분하고 오히려 대조가 되도록 특별한 명암이나 이런 부분 없이 실루엣 그대로 과감하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어 패브릭 비치는 소재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어게 보기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씩 해 보시고 항상 이런 비치는 소재 하실 때는 에 색이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인체가 마치 이 비치는 소재를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먼저 명암 표현을 다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한 겹을 아주 얇게 입힌 것처럼 순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